다양한 각도를 유지하면서 이제 최고의 효율을 뽑기 위해서 이렇게 돼있나봐요 왓? 왓더 헬? 어, 뭐예요 이게? 부우야 <목소리> 부우야 <목소리> 혀를 <웃음> 깨물었니? 발음 왜이래 <웃음> 자 오늘 드디어 처음으로 처음으로 첫첫첫첫 첫, 첫, 첫, 첫, 첫, 처음으로 특수 청소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리어 모드 이제 전부 다 끝났고 저번에 합방으로 자유플레이도 한번 해봤고 아주 다 재밌었죠 도전 모드는 솔직히 스트레스 받아서 못할 것 같고 오늘 특수 청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청소와 뭐가 다른지 저는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3사로봇 청소가 필요한이 화성의 물을 좋은 곳에 사용할 해야 시간입니다 그렇군요 가봅시다 장비가 고정인가봐요 어.. 장비가 고정이네요 오케이 화성이에요? 우와! 대박! 드론 날아댕겨 위성인가? 할인가? 뭐.. 그렇군요 자 오늘.. 청소할 물체 뭐.. 무슨 탐사 로봇인가봐요 근데.. 그거를.. 화성 와서 해요? 제가? 아주 좋군 열전발전기. 아니 진짜 이렇게 생겼어? 열을 전기로 변환하는 것 같은데 이게 태양 쪽으로 돼 있지 를 않고 바닥 쪽으로 돼 있네요. 아 이게 계속 돌아가면서 다양한 각도를 유지하면서 이제 최고의 효율을 뽑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나봐요. What, What the hell? 오 뭐예요 이게? 어? 어? 이게 뭐여? 요 지금 뭘 본거지? 아 이게 특수청소가 그냥 특이한 물건을 청소한다 수준이 아니라 뭔가 스토리가 있는건가? 외계 문명을 발견했어요 이게 뭐예요? 의문의 출입구 청소완료 <웃음> 외계인이 여기 들렀다가 이렇게 다시 와가지고 여기를 와서 칵투 하고 다시 돌아갔네. 한 바퀴 돌아서. 아, 이 초록색 액체가 진짜 점액으로 돼 있네? 왼쪽 위에 보면 점액으로 돼 있어요. 화성 흙먼지 외에는 존재할 리가 없는 이상한 체액들이 여기 묻어 있군요. 오, 바퀴도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저 우리가 알고 있는 바퀴랑은 굉장히 모양이 다르게 생겼죠. 실제로 화성에 탐사 보낼 때 이런 모형일까? 너무 궁금하네. 이런 거다 현실 고증되어 있는 거겠지? 야, 나는 이게 청소가 특수 청소로 돼 있잖아요 야, 보통 진짜 청소 업계에서의 특수 청소는 이런 좀 특이한 물체를 청소하는 걸 특수 청소라고 하지 않고 비세라처럼 진짜 시체 시체가 죽은 자리를 청소하는 거를 특수 청소라고 하거든요? 최근에 또 유튜브 알고리즘이 제가 또 청소 전문 스트리머다 보니까 지식을 쌓으라고 특수 청소에 대한 영상을 알고리즘으로 추천해줬는데 보면서 좀 먹먹해지더라고요 바퀴에 외계인이 자물쇠를 채워놨다고? 뭔 소리야? 반대쪽? 아, 아, 아, 아, 침을 뱉어놓은 게 아니라 견인시켜놓은 거구나. 아, 이게 뭔가 궁금해가지고 와가지고, 아, 외계인이. <웃음> 외계인이 견인을 했네? 미쳤네? 이게 뭐지, 삐리빕. 일단 못 움직이게 만들어야겠다. 불법주차였네요. 어, 탐사로봇이 잘못했네. 남의 사유지에 말이야. 프라이버시 존중 해줘 뭐야! 대박! 아, 이중력이 약해가지고 점프가.... 호우. 와, 이런 것까지 아, 이게... 그냥 청소 게임이 아니라 약간 과학? 과학 시간인 것 같은데요? 별의별 걸다 고정해 놨네. 쩐다. 아니, 바퀴 하늘 어떻게 청소해? 어? 그 바퀴 하늘 어떻게 청소하냐고! 위에 드론 뭐냐고요? 뭐, 뭐 인간이 발사해 놓은 건가 보지... 맞춰볼까? 안다장신인것 같은데 그냥 이거 푸는 방법을 찾아야 되나? 이거? 아 이게 절대 이렇게 묶여있는 상태에서는 청소를 다 못할 것 같은데 이게 맞아? 반대쪽에서 청소하라고? 오잘돼 약간 이 퍼즐을 풀어야 되는 그런 히든요소도 있나 싶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금방 왔네 비스타 풀르면 금방 했을 것 같다고? 아니야 청소하는 시간은 비슷비슷 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화성 먼지가 입자가 곱다 보니까 되게 물에 잘 닦여요 어차피 세정력이 똑같다면 크게 달라질 게 없지 서스펜션 청소 완료 타이어 청소 완료 오 아예 청소 판정이 생각보다 되게 후하네 근데 특수 청소는 돈을 안주네요 원래 돈 줬었는데 뭐나만너 바퀴 허브가 뭐야? 바퀴 허브 하나 남았어. 바퀴 안쪽? 아, 뭐가 제일 더러울까? 저기 있네. 오케이. 칙칙칙칙칙 칙칙칙칙칙 칙칙칙칙칙 칙칙칙칙칙 칙칙칙칙칙 이렇게 보니까 그냥 화성인인데요, 제가. <웃음> 마지막에 다 찍혔다. 작업 재시작하기. 아니 특수가 이게 다야? 아니 난 이거 청소하면 여러 개가 생길 줄 알았어 아니 진짜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특수는 맨 처음부터 이거 하나였어요? 어 그럼 나, 나 이제 파워시 완전 졸업한 거야? 와... 나 어떻게 해? 나 이제 청소게임 없이 어떻게 살아? 이게 특수가 아마 약간 스토리? 스토리 연관지어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저 정체불명의 출입구 있었잖아요 저기를 들어가서 뭔가 좀 안해도 청소하고 외계인이랑 친해지고 막 그래서 다시 화성에서끔 탈출하게끔? 하는 그런 스토리 라인이 나오지 않을까 어차피 지금은 앞서 해보기 버전이기도 하고 아직 많은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와 아까 그 누리 땡땡했던 탐사기 맞냐? 가슴이 웅장해진다 애초에 이건 왜 줬어? 펌프력이 이렇게 높은데 어 갑자기 우울해졌어요 콘텐츠 찍을 거 없으면은 파워시 찍어야지 하면서 이제 해맑게 플레이 했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콘텐츠가다 떨어지다니! 아. 이게 말이야 빵구야! 많이 울고 먹긴 했다 그지? 그래. 뭐 언제까지고 이것만 할순 없잖아. 다 했다. 썩. 즐거운 게임이었어 그지?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이제 보내줘야죠. 나중에 대규모 업데이트가 있으면은 바로 알려와서 또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독점작으로 계속 꾸준한 많은 조회수와 재미를 선사해줬던 오늘 파워워시. 이제 정식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네요. 아, 항상 오랫동안 붙잡고 왔던 게임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데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잘가 파워워시. 그동안 고마웠어. 너 덕분에 돈좀 뽑았다, 야. 아,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 음.